다미네가족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다미의 가족에게도 협찬이 들어왔어요. 바로 다온 한방이 만든 한방 조격제예요. 그래서 오늘 다온 한방 조격제를 한번 써볼까 해요. 다온 한방 감사해요. 와, 와, 와, 냄새 진하다! 엄청 진해. 근데 이거 한개 났으면 되는 거지. 와, 다. 한 이거 너무 좋다. 발당기, 솔직히 아팠다야. 마셔버리면 안 될까? 엄마 좋아? 조교가 한2 0분 정도 하면 좋대. 자는 거야? 아빠! 아빠도 조교 한번 해봐. 엄마가 진짜 좋대. 조교 한 번만 해보라고. 엄마가 진짜 좋대. 뭐 자기야 일로 와봐. 좋아. 아빠, 그래? 조, 조격이... 아빠 조 조교기. 아빠 조교. 기뭐 거실에 좀물멀려 놓고 뭐 하고 있는 게.. 아니 아빠 아빠 조교기 탈모 예방에 진짜 좋대. 그래? 이게 <웃음> <웃음> 어때 해보니까 좋아? 아 이거 조교는 기 원래 좋은 거야 탄가 있으면은 어? 그렇지 그야. 아, 그럼 아 이거야 뭐 탕가 있으면 피로가 풀리고 좋지 어? 야 이거 한번 머리가 나나? 머리가 났으면 좋겠다. 야 머리가 나온다는 데 쳐봐. 참... 머리 숙소 해야지. 머리가 나지. 그러니까? 응. 어. 너 꾸준히 머리가 어, 나. 머리 담그고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발 마사지를 아, 한번 해주면은 아 이거 발 마사지를 왜 해? 이렇게. 그럼 혈액순환이 더 빨리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응. 음. 어, 하면은. 응. 어. 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좀 주물주물 해주고. 발도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면은. 아어아 아, 아, 아파 아파 아 봐봐, 봐봐. 약간 좀 아파야 되게 시원한 맛이 좀 나지 저게 나 아픈 거 되게 못참더라 <웃음> 좋지? 좋네 아, 조금 약, 물이 부족한데 이 정도 올라오는 게참 좋대 <웃음> <웃음> 종역가면 좋은 거야 원래 그래 맞아 저역이 아, 아, 좋은 거야 맞다, 맞다. 시원하게 음. 좋네 음. 아, 귀찮아서 안 해서 그렇지 그래, 어. 전에 발을 빼주는 게 좋대 그래서 이제 몸이 약간 훈훈해진다 싶을 때까지만 고개에 한 20분 정도 걸린다는 거지 음. 몸이 한 훈훈해지는 게한 20분 정도 그래서 그때 딱 빼고 어, 발을 빼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양말을 신어주는 게 좋다고 음. 음. 그리고 발 단둥이 전에 따뜻한 물을 한잔 먹으면 좋은데 승희 아빠도 물한잔 갖다 드려아됐어 그럼... 근데 피부가 진짜 보들보들하다아왜 이렇게 아니, 약재 자체가... 약재가? 그래, 못 느껴? 뭐 이봐? 약간 냄새가 나나? 한 방. 한방 냄새가 나나 엄마, 응? 조긋해보니까 어때? 아, 너무 좋지. 솔직히 추천한다, 안 한다? 솔직히 담근 건 추천하지. 왜? 아 어, 일단은 어. 이 한방향이 너무 진짜 좋고 코를 팍 찌르는 게 너무 좋고 어? <웃음> 그 다음에 이 체온이 어. 딱 위에 알맞게 올라가니까 어. 잠이 서서 슬하고 어. 너무 좋네 어. 왜? 음? 왜? <웃음> 아니 좋냐고 물어봤어 그냥 하나 사주게? 아 저기 남은 거 있잖아 몇개 몇개 되잖아 하루에 한 번씩 하면 그렇게 좋대 저가지고안 되지 음. 하나만 아. 사줘 아. 아니 왜그래 아니 왜그래 그래? 아, 아 왜그래 아, 왜그래 어? <웃음>